들에게 어떤 제품이 좋은지 저희가 한번 픽을 해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와우.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3일째입니다. <웃음> 네. 그래서 와이프한테 어떻게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코스트코에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식단이라 이걸 한번 짜 보려고요. 우선 코스트코 가서 제가 골랐던 거는 딱 하나예요. 고르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습니다. 골라서 저는 다행이퍼클랜드냉동딸기예요 <목소리> 이거 스무디 굉장히 많이 해먹잖아요. 카페에서도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과일은 다이어트에 괜찮지 않은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제로 예전처럼 우리가 과일은 영양분도 있지만 당성분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많이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먹고 싶어 하는 식욕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보다는 영양류가 조금 많은 베리류, 뭐 블루베리나 크랜베리나 스트로베리 같은 베리류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사먹는 냉동 야채예요 컵클랜드 건데 이 냉동 야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다양한 야채들이 섞여 있어요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볶을 때 같이 볶아서 먹으면 좋더라고요 브로콜리나 뭐, 뭐 하얀색 브로콜리나 당근이나 뭐 노란 당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정확한 제품명은 커클랜드 시그니처 노르만디 스타일 베스터블 블렌드 입니다. 커클랜드 시그니처 노르만디 스타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고기 너무 중요하잖아요 닭가슴살 많이 드시죠? 닭가슴살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지겹다. 좀 다양한 고기를 드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최고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소고기 중에서 안심 살이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근데 안심은 좀 비싸요 가격대가좀 많이 나가고 코스트코는 또 특히나 양을 대용량으로 많이 팔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갖고 온 거는 부채살입니다. 이렇게 진공팩으로 되어 있어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얇게 잘려져 있는 것보다는 가성비는 좋아요. 대신에 좀 불편하지만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잘라서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조금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은 것들은 잘르셔서 지퍼팩이랑 진공팩을 해서 냉동 보관해 주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2.2kg에 3 3 0 0 0원정도해요 이거 스테이크 해먹어도 되나요? 부채살이니까스테이크 많이 드시죠? 다음은? 어? 얘는 햄 아니에요? 아네 이거는 얼핏 보기에 다이어트랑 데리야. 거리가 멀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름은 델리 바베큐고요 덩어리로 되어있어요. 덩어리로 되어있어서 잘라서 드셔야 되는데요. 이게 성분을 한번 볼게요. 성분은 100g 당 탄수화물 2g, 당류 1g, 지방 1.4g, 단백질이 24g. 단백질 함량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닭가슴살이 너무 지겹다라고 하실 때한 번씩 잘라서 익혀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쌈 싸먹고 싶다. 네 맞아요. 쌈 야채는 무지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쌈류는 정말 많이 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쌈 싸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델리 바베큐 가져왔고요 어? 얘도 햄인데? 네, 얘는 캐네디안 베이컨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부분으로 세 진공팩이 베이컨. 나눠져 있기 때문에 캐네디안 베이컨 얘는 한 장씩 이렇게 잘게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분도 보시면 어 이것도 단백질 한 장이 좋습니다. 240g 기준으로 단백질이 무려 47g이나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g 기준으로 했을 때는 42,3g 정도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가슴살이 좀 지겹다고 라 하실 때는 여기 그림처럼 야채볶음이나 계란후라이나 스크럼블이랑 함께 같이 구워 드셔도 한 장씩 빼서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네디안 베이컨 가격은 1 2 2 9 0원이에요 그래서 삼등분이니까 하나당 한 4,100원 정도 하겠네요. 네, 얘는 해물잔치, 이름도 잔치네요. 잔치성이 올려도 되겠죠? 이뭔개소리야 다양한 해물이 냉동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오징어, 새우, 한치, 쭈꾸미, 바지락, 홍합 참소라살 진짜...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냉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동을 하셔서 익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렇 야채 볶음에 같이 볶아서 먹으려고 테이크를 해왔습니다. 가끔씩 고기 지겨울 때는 냉동 해물로 같이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건 제가 골라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제품이에요 바로 짠 바로 베이글입니다 어? 베이글? 다이어트할 때 빵은 절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빵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빵순이들을 위해서 그나마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억지로 참으면 나중에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다이어트 먹고 없고 그냥 끝내버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녕히 <놀람>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 떠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빵이 너무 먹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베이글, 플레인 베이글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먼저 성분을 보면요. 이한봉지에총 6개 의 베이글이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당 한 107g 정도가 되는데요. 이한 개당 탄수화물은 55g, 1일 권장 탄수화물의 한 17%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죠. 과하지 않고 대신에 단백질이 12g이 들어있습니다. 대이을 하나에 단백질 12g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꽤 높아요. 그래서 빵이 너무 먹고 싶다고 라 하실 때는 대이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근데 이거 유통기간이 짧아요. 이거 지금 다 먹어야 되나그러면 네, 빵이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짧아요.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드실 거는 드시고 바로 못 먹겠다 싶은 거는 반으로 절단하셔서 냉동 보관을 해놓으세요. 소분해서 냉동 보관을 해놓으신 다음에 먹을 때마다 꺼내서 토스트기에 해서 드시면 됩니다. 하나 지금 다 먹어야 되는지 알았지? 나 이거 크림치즈 발라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크림치즈나 뭐 크림 발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치즈안돼요 크림치즈 안되고요 그냥 전빵 드시고 싶을때만 그냥 베이글만 드셔주세요. 베이글만요? 오잼 뭐 이런것도? 그런 안되고 이 베이글은 두 봉지에 이렇게 두 봉지를 세트로 팔고 있고요두 봉지에 6,290원 그한 봉지당 3,100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당 500원밖에 안해요. 500원 정도고 어. 이걸 보통 카페에서 먹으면 음, 3,4천원? 베이글 3,4천원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드시면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성비도 너무 좋고 집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오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트포에서 어떤 제품들이 좋은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 재밌게 보셨나요? 먹는 건다 좋아. <웃음> 네, 먹는 건다 좋아하시는 분이 한달 동안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사실 걱정은 좀 되는데요. 한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상도 남겨서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근데 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으면 운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꼭 성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다이어트는요, 굶거나 적게 먹어서 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실제로 다이어트는 실제로 다이어트는 좋은 걸 드셔야 살이 더잘 빠진다는 거. 다음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두루! 두루! 빨리 먹루 두루! 두루!